교회에 대하여 55강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1절입니다. 음, 예, 그냥 굉장히 압축시켜서 <웃음> 짧게 요약을 해오셨네요. 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배웠고 또 2018년도, 19년도에 복습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참된 교회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인 복, 복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다양한 수상들, 그림 언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교회그 표지와 속성, 속성도 하고 표지를 했죠 교회의 속성이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의 표지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을 공부했습니다 이게 개혁신학적인 그런 틀에서 그런 흐름으로 공부를 한 건데요 개혁신학이라고 할 때는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케토릭으로부터 개혁을 하면서 세운 그런 <웃음> 신학적인 틀이 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 성경을 보고 종교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내용들이 교회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 그때까지 자기네들이 참된 교회라고 했잖아요 로마 케톨릭이 그리고 이제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좀 정치적으로 나간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제세력파는 너무 과격하게 나가면서 자기네들이 참교회라고 했습니다 자기네들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근데 원래는 사실, 루터가 이제 개혁의 1세대이지만, 종교개혁의 1세대이지만, 원래 그 교회 전체가 다 잘못됐다는 걸 알고 개혁을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 교회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면제부를 파는 거라든가, 연옥이라든가, 뭐, 그 전에 이제 뭐 동종료 마리아 그, 그 성기는 거라든가, 그참 우상 교회 안에 그 성물숭배, 성인숭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제 종교 개혁의 여명기에 그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나타냈었거든요. 그 잘못됐다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총어 모아가지고 칼빈은 성경적으로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어,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 1536년에 1차 기독교 강요 판을 초판을 라틴어로 쓰잖아요 1 5 3 6 그때는 이제 6장으로 전부 전장이 6장인데 6장 끝부분에 약간 중간에 그 교회 권세 라고 해 가지고 조금 밖에는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39년 판이 둘째 판인데 1539년 판이 둘째 판인데 그때는 1536년 4월에 초판을 내고 6월 달에 제네바로 갔거든요 제네바로 가 가지고 38년 아, 제가 알기로 2월인가 4월인가 이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아,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겨나서, 그, 스트라스 브루로 와서 마틴 부처와 함께 이제 있으면서 피난민 교회들을 돌보잖아요? 그때 1539년에 라틴어 2판으로, 기독교 강연을 썼는데 거, 거기에서 이제 조금 교회에 대한 불량이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1543년 다시 제네바로 와서 삼판을 썼을 때, 그 이제 그 전에 이제 1541년에 프랑스판을 프랑스어 판을 하나 저기 내기도 하는데, 그, 아무튼 그 뒤에 1543년대는 이 교회에 대한 불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그래도 이제 학자들은, 어, 칼빈이 교회에 대한 관점을 마틴 부처하고 만나서, 어, 확대했다. 또 그러고, 어, 마틴 부처가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이론으로만 알고 행치 못하던 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어, 제네바에 다시 1541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때부터 정확하게 제네바를 참된 교회로 세우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1500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제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 할때 저들은 형식과 제도를 통해서 참된 교회를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따로 구분하고 말이죠. 그리고 성례 문제도 이제 칠성례를 얘기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교회 직원도 문제가 있었고, 교회 그 성례도 문제가 있었고, 교회 표지와 속성에 대한 내용도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캐토릭에. 로마 캐토릭은 표지와 속성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웃음> 자기네들이 참교회니까 자기네들에서 분리해서 나가면 거짓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라는 하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교회상을 누려가려고 하면서 그 나타낸 거예요 그걸 이제 실제 살고 성경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살면서 참된 교회상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그런 형식과 제도 전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을 받은 존재들이 주님과 신비하게 연합돼 가지고 하나가 돼서 그게 통일성이고 그리고 이제 이미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주님과 연합돼 갖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기관으로. 살아가게 됐으니까 이게 거룩성이다, 이말이요 그리고 그, 그 거룩한 교회, 통일성 있는 교회,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갈 때, 거기는 시대, 공간, 인종, 뭐, 다, 좋... 왜냐면, 통일성 있는 교회가 사실 제일 먼저인데요. 통일성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토를 머리로 하는 몸인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 한 부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의 마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 우리가 그러니까 성찬의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 우리가 우리가 주,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서 공예배로 나왔을 때 우리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장자들, 의총회가 그러니까 우리 수. 무수한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린 안 보이 우린 믿음으로 보지만 그게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통일성 있는 하나된 교회거든요. 그냥 형식으로 그냥 제도와 전통을 가지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직직임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 그걸,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은 지금, 지금 코로나가 지금 엄청, 저, 뭐, 이게 전국을 강타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전 유럽이 패스트, 콜레라, 이런 유행병으로 당시 1520년대, 그때 30년대, 40년대, 그 병은 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은 또 개혁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그런 위협이 있었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웃음> 실제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리고 또 동쪽의 오스만 투르크 그쪽이 지금. 아, 어, 공에 들어와 가지고 헝가리까지 먹어 들어오고 오스트리아까지 막 먹어 먹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런 때 종교 개혁자들은 그 틈새에서 참된 교회를 이루려고 했다고요. 자식들은 그때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랬죠. 예? 불린 거는 뭐열 하나 났는데 일곱 박젠 넷밖에 안 남았다고 랬잖아요 일곱이 죽고 아내도 또첫 번째 아내도 죽고 두 번째 그런 속에서 참된 교회를 이루려고 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그냥 개혁신학이 말하는 그런 신학적인 틀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피를 흘려가면서 모든 위험을 다겪어간다 위협을 다 느껴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다. 그냥 아니 저 저쪽 교회보다는 좀남 교회를 지금 우리가 살자 이게 아니에요. 본 상대적인 개혁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은 본질의 개혁이다. 초대교회 때 누렸던 것을 우리가 다시 누리자.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참된 교회의 모습, 거룩한 교회의 모습,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그들 속에서, 그, 그, 그, 로마 캐토릭처럼 나가버리면 완전히 이제 왜곡되고 변질된 교회상으로 나타나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남, 남은 자들이죠. 이제 엘리아 때 실천에 남은 자들이 있었지만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그 박해 속에서 남은 자들 또 이게 저 콘스탄틴 대제가 저 313년에 밀란 칙령을 내리면서 로마 전체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로 삶으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변질되게 되잖아요. 그 전에 박해를 받을 때는 그래도 기독교의 순수함을 보존했어요. 박해를 받으면 근데 이게 섞여버리면서 완전히 세속화되고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버렸죠. 그 속에서, 아, 면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른 교회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그렇게 숨은 역사가 있어요. 그 참교회 역사라고 요새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 권역, 번역봉인가 하시는 분이 그, 그, 저기, 프랑스 성교사로 일하시는 분이 그 교회 역사를 추적해서 그, <웃음> 팔, 어거스틴 이후에 종교 개혁까지 800여 명의 그, 그, 개혁자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쭉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칼빈 이후 배자, 칼빈이 배, 제자가 배, 배자 아니에요, 배자? 배자가 우리는 절대 분리된 교회가 아니고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프랑스의 그 초대교회 이후의 그 참교회 역사를 쫓아서 나온 그 족족을 다 살피게 해서 프랑스 교회사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세워놓은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뭐 배워 갖고 와가지고 이게 개혁신학이래 하고 이게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 그래가지고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목표하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 나라를 증시하는 기관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한 그게 거룩한 교회잖아요. 전적으로 헌신된 존재로서 그게 하나님의 일에 분리가 되고 <웃음> 죄로부터 분리가 되고 말. 도덕적으로 순일한 그런 교회로 그게 거룩성이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거룩한 교회고 그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된 교회. 근데 뭐 여기 이제 보편성에 나오지만. 차이가 없다는 말. 여기는 헬라이나 야만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이종교개혁 시기에도 마찬가지 귀족이나 평민이나 다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 그러니까 이게 보편성은 통일성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 뭐 있는 거 가지고 지식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지 않았다. 이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칼빈 안에 이들레트는 그 그런 피난민들을 모아가지고 그 위그노들 아니에요 <웃음> 위그노들 위그노들을 그, 그 프랑스에서 쫓겨난 그 위그노들을 돌보느라고 과로해서 죽었어요.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오늘날 개혁. 신학을 하고 참된 교회를 이루고 거룩한 교회를 이룬다 너무 이게 저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도 순교자의 피로 그, 그, 그것이 그 밑거름이 돼서 온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주님이 다 그렇게 뭐 개혁신학이 삼일제신학인데 성부로부터 시작해갖고,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성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인도하셔가지고, 교회에 연합시키시고, 신비하게, 성신의 거하를 처소로 지어져가게 하고,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그 분명한 생명이, 그리도의 스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그의 인격과 사역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기둥과 터지 그냥 이걸 이렇게 끼고, 이렇게 개혁신학 끼고 다닌다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뭐 개혁 신학을 하는데 경기 남부에 개혁 신학을 하는데 저기 쫓는 사람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순례하고도 아닌다. 신학으로 잘가르키는거 거야. 이교회 스펙이 아, 그런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교회 네? 박사급.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진짜 참된 교회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서 배웠잖아요. 못난 목회자가 와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속에서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을 누려가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돼서 나간다고. 여기는 누구, 고아가 없어요. 지위, 고아, 뭐, 야고보소에서 나오는 그런, 그런, 이렇게 침투할 수가 없다. 못 배운 사람, 그 살인자들, 오히려 가늠자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도, 돌아와서 주님의, 주님과 신성, 신성적으로 연합되어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주님의 아들 내 신분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주님은 그냥 성경과 성신의 능력을 주시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공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랑 매 순간 우리를 공유하셔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속에서 이런 품격을 발휘하고 이런 증거를 하고 이런 여기에 그, 그릇된 게못 들어오도록 <웃음> 우리가 교회의 역사적인 사명에 대해서 두 번째로 뭘 배웠습니까? 처음에는 공예배로 성신의 인도는 공예배를 위한 성신의 인도라고 그랬어요. 공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사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 성도의 교통이라고 그랬죠. 성도의 교통이 뭡니까? 와서 세상 돌아가는 뭐 유행병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꽤 있게 살아가는 거 이걸로 얘기. 그렇게 하면 교회는 벌써 거룩에서 탈락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뒷부분에 보면 교회를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걸로 성도의 교통을 한다고 그래 언덕 위의 도시로서 교회가 거룩하게 통일성 있게 보편성을 나타내고 살려면 그렇게 모여서 뿐만이 아니고 흩어져 교제할 때또 흩어져 증거할 때도 그렇게 실질이 있는, 그게 실질에 있는 거지 삼위 하나님 명, 명, 명목상으로 명명 끌어대 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하고 생활은 개차반이고 자기, 자기 꿍꿍이 다 있고 에? 자기 행복 추구하는 거다 있고, 그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물론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지구상에 이제 그리스도께 연합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교회도 우리 요리 문답에서 공부했지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뭐 요만한 애들도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듯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자라가면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된 존재 그 품격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다고 그 인격으로 나타낸 이게 합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낸 개인이 아니라 그게 거룩한 교회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저기 은혜샘물교회 가려고 이제 공부 준비를 하면서 다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걸 다시 공부하고, 또 개혁신학에 대한 그런 책들을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모아서 얘기하는 책들은 별로 못 봤어요. 김홍전 목사님이 유일하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는, 보기 확인하긴. 요번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거기 성도들이 이제, 그, <웃음> 벨직 신앙 고백서, 또 돌트 신조, 또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거 다 공부하고,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기독교 강요도 시시로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이제, 원래 김홍전 목사님 사상을 좀 받으신 분인데, 일찍부터 그런 참된 교회를 이루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 제가 이 말을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롭지 않다. 제가 좀 그분이 보낸 글에서 얘기했지만, 외롭지 않다고, 동지가 있다 같이 와서 교제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은 그래요. 이게 제가 그분 처음, 그분하고 별로 얘기한 적도 얼마 없었어요. 근데 여기 한번 와가지고 교제하고, 그리고 바로 초청을 받아서 간 거거든요. 원래 계획도 없이 갔는데, 여러분들한테 기도도 부탁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교회를 2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깨우침을 주시고 그 나가게 하신 교회사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가 됐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 아니면 내가 산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옛 사람 우리가 지난 주에 봤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 존재로서 그게 성례잖아요. 세례 내가 진짜 그렇게 된 존재라는 걸 성례로 나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그리고 한 몸에 한 떡에 참여한 자로서 같이 성찬에 성찬의 상에 나누어 그걸 나누고. 그리고 그 완성된 세계를 보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이 안에 가라지가 섞일 수도 있고, 그, 뭐, 염소가 섞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고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테반이 설교를 할 때, 광야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깨진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주님께서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구약 교회였잖아요. 나라였고 교회였어요. 그냥 모형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실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께서 신인으로서 중보자로서 머리로서 다스리는 교회 그거를 세우시겠다고 한게 마태복음 16장 얘기예요. 근데 신앙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게 실제 그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셔가지고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를 그,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늘 현재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완전하신 영원한 세계에 계신 그분과 하나돼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과, 과거에 있었 우리가 보기에는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같이 있는 거라지만 우리가 그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꿈꿨던 세계, 그분들이 소망했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그야말로 모형적인 걸 가지고 누렸는데 우리는실제 그분과 하나가 돼서 내 살을 먹고 내 떡을,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서 그런 긴밀한 그 교회원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교회에요. 그리고 누구라도 영역주권이 이제 카이퍼가 그런 얘기 했는데 누구라도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읽었지만 누구라도 가장 약하게 보이는 지체 하나님이 존귀를 그리고 여기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사회예요.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명예가 있다고 절대 아니에요. 여기 생명 있는 사람들이 모인대예요, 교회가. 이 교회를 이루려고 우리가 응. 아, 사는 거죠. 응. 여기서 어떻게 개인적인, 저기,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자기 따로 행복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런 우리 개혁신, 개혁교의 조상들이 우리 앞에 증, 증인으로입니다. <웃음> 김홍준, <웃음>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상을 보시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 그건 성신의 열매지 내 열매가 우리는 무익한 종이지만 주님은 선택 안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무려 이스라엘의 선택에서도 봤지만 교회에 대해서 볼때 저들이 더 악해. 더소수예요 그런데도 기쁘신 뜻 안에서 선택하신 것 때문에 저들을 쓰시는 거잖아요. 기억. 근데 우리 똑같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왜 세상 얘기를 하고, 왜 여기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고. 이게 교회를 모르는 거죠. 교회를 알면, 아, 이게, 지하 어디 굴속에 들어가서도 그런 교회를 누려고 해야 되고. 그게 실질이에요. 그게, 그게 돼야 우리 형식이 의미가 있다. <웃음> 원래 이게 두 시간 하기로 했죠, 우리가. 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하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